이사를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어, 집을 여러 개 봤어요. 집을 여러 개 보고. 이미 내가 그때 자가가 있던 상황이었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6층을 자가로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이제 오래된 아파트고 이거 수리 싹 해갖고 전세 줘버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자 생각하고 아파트를 몇개 봤어 여기 좌동에 스위치인부터 시작해서 삼성레미안, a C T, 아이파크, 제니스 몇개다 봤는데 딱 뭐가 마음에안 들어 마린시티 쪽은 창문이 나는 베란다 나가서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자 그런 게좀 아쉬웠고 LCT는 내가 그때 70평대를 봤는데 이집 가운데 이 방송실만한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있어서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빠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제가 그럼 여기 차라리 여기 인테리어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7층을 사서 인테리어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인테리어가 지금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디 딱히 저고 이사 갈 수도 없고 50평짜리 아파트에 자는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전세 주기도 좀 뭐하고, 그죠? 우리는 자는 방이 없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신발 보관하는 옷이고 하나는 컴퓨터 방이에요 하나는 옷방, 하나는 침실이에요. 아기새 방이 곧내 방이고 아기새랑 나랑 동이랑 같이 자는데 아기새가 따로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난 자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같이 자는 침실이에요 꼭 술만 먹고 오면 지가 먼저 침대에 자리 잡고 자거든? 그럼 내가 불편해서 난 내가 거실에서 자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 침대에서 주무시나요? 잘 때? 거기가 어딘데요? 각방 싸요 네네 한 침대 주무시면 네 네네, 잠은 같이 자요. 이불은 따로. 아. 각방, 전 안방 실랑원 거실, 저 혼자 거실서 자요. 각방 쓰시는 분들 많네, 근데. 물론, 같이 자면 좋고 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둘이서 집을 50평짜리를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기새 25평, 내가 25평 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새는 큰 거실을 지 혼자 쓰는 거잖아. 그래서 큰 거실에 텔레비가, 그거 알죠? 이만한 텔레비, 몇천만원짜리. 그거 있어요. 지가 볼거 지가 보고 내가 볼거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또 내가 자고 우리는 각자 그래요 그래서 뭐 지가 뭐내 신경 쓴다고 해서 볼륨을 줄인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각방을 쓰니까 너무 너무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한 8년 전에 내가 <웃음> 각방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딱방두개인데 하나는 옷방 하나는 침실방인데 침대방에 컴퓨터 놓고 뭐하니까 진짜 서 있을 자리도 없을 그런 곳에 너무 너무 그때 짜증 났던 게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아기새도 스포츠를 안 좋아해요 아기새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냐면 진짜 120편짜리 장편 1일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1일 드라마, 120편짜리, 230편짜리 막 그런 거있잖아뭐 꽃바구니 당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선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좋아해 아줌마들 보는 거. 나는 또 그런 드라마를 안 좋아해. 나는 내 드라마 장르는 SF, 스릴러, 판타지, 로맨스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기새는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좀탁 적고 나야 민소희 이런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너무 안 맞아 나랑. 그 다음에 자는 패턴도 안 맞고. 그리고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이 친구는 매일 술을 먹고 오고. 술 먹고 오면 계속 주물땅 놓고 아..내가 어, <웃음> 그때 진짜 이 요만한 방송방보다 작은 방에서 <웃음> 난 출근하려고 자는데 술 먹고 와갖고 맨날 주물땅 놓고 <웃음> 어 불륜콩 가루집안 드라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기새 앞으로 10년 뒤면 내가 58아기새가5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음, 서로 등이나 긁어주고 맛있는 거 물어다닐 니 그래야지